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영상은 중년분들이 입을 수 있는 코디법을 요청하신 박정인님과 70대 이상의 옷을 요청하신 조경자님, 글래머한 분들에 대한 패션 코치를 요청하신 이혜숙님 그리고 중년 여성의 약간 구분 체형 코디를 요청하신 오지영님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국왕 빌럼 알렉산더로의 아내인 막시마 여왕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입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막시마 여왕은 요 1971년에 태어났으며 나이는 52세, 키는 178cm이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고귀한 성품으로 인하여 네덜란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 시 화려한 패션 센스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가 하면 평범한 차림으로 일반 마트를 이용하기도 해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왕비 스타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의 옷은 짧은 기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배가 나온 분들한테 유용한 옷입니다. 이 상의 옷이 짧으면 배가 나온 부분을 살짝 가릴 수도 있고요 통바지를 입을 때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어깨가 굽은 분들한테도 상의 옷을 짧게 입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의 옷을 A라인 옷 입기입니다 이 저번 시간에 저희 영상 중에 배가 나온 중년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바이어스 재단된 옷이 배가 나온 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이어스로 재단된 옷을 입으시면 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옷 옆에 여유 부분이 있죠 이옷 옆에 여유 부분이 배가 나온 부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따라서 배가 나온 중년분들에게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옷이라는 거 참고 바랍니다 세계 사진에서 에일라인의 옷을 걸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건데, 막시마 여왕도 배가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막시마 여왕은 본인의 체형을 알고 어떻게 입으면 날씬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옷에서 상의 옷은 바이어스 재단이 되어 옆에가 넉넉함으로 배가 나온 것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장의 A라인 옷은요, 코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드 팬츠를 A라인의 짧은 기장의 옷과 코디하여 하체가 길어보이게 코디하는 방법과 이세 번째 사진처럼 A라인의 짧은 기장의 상의 옷을 칠부 스키니 팬츠에 레드 색상의 발레리나 슈즈와 코디하였습니다. 따라서 배가 나온 중년이나 통통한 중년, 어깨가 굽은 중년이시라면 A라인의 짧은 기장의 상의 옷과 두 가지 방법으로 코디하시면 멋지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페플럼 자켓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시각적으로 허리는 가늘어 보이고 몸은 글래머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세요. 이 상의 옷이 짧은 A라인 옷을 선택하여 배를 가렸습니다. 이러한 옷을 골라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의 옷을 겉옷과 다른 색상의 옷과 코디하는 겁니다. 막시마 여왕이 왜 이렇게 안의 옷과 겉옷을 다른 색상의 옷으로 입었을까요? 이 옷의 색상을 달리하면 몸이 이렇게 둘러 나눠 보여서 날씬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체가 큰 분들은 참고해서 입기를 바랍니다. 세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코트 안에 입은 옷들의 색상을 겉옷과 다른 색상으로 코디하여 시각적으로 몸을 둘로 나눠보여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사진들입니다. 이두 번째 사진에서 역시 와이드 팬츠는 짧은 기장의 탑과 비율이 잘 맞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겉옷과 안의 옷과 다른 색상의 옷입니다. 이막시마 여왕은 옷을 참잘 입으시네요. 이 통통한 분들도 사진처럼 안과 겉옷의 색상이 다른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진들입니다 이 본인의 체형을 알아 그 체형에 맞는 옷들과 코디한 모습으로 역시 안의 옷과 겉옷의 색상과 다른 옷과 코디한 모습인데요 더구나 세 번째 사진처럼 모자와 함께 코디한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번째는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여왕은 벨트로 포인트를 준 옷이 많습니다 왜 몸이 거한데 벨트로 포인트를 준 옷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통통하면 벨트를 하면 더 통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거하신 분들이 박스옷을 입으면 더 통통해 보이게 허리 부분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글래머러스하게 보입니다. 왜냐고요? 테플럼 자켓 효과입니다. 패플럼 자켓은 허리는 돋보이게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여유 부분이 있어서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패플럼 자켓에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벨트로 옷 색상과 맞춰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과 또한 옷 색상과 다르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 바랍니다. 벨트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배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벨트 효과를 준 페플럼 블라우스와 코디하였고요. 두 번째는 와이드 팬츠와 브이넥 가디건에 검정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만약 벨트가 없는 상태에서 와이드 팬츠와 코디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통통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번째처럼 롱 가디건과 코디 했을 때는 불편하게 느끼시겠지만 외출 시 얇은 넓이의 벨트와 코디 해보세요. 이세 번째 사진은 요 와이드 팬츠를 벨트로 포인트를 줘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계속되는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으로 하체가 길어 보이고 여성미를 한껏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 충분히 통통한 분들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개 사진도 마찬가지로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첫 번째는 요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 벨트로 인해 포인트를 두 번째는 원피스 위에 포인트를 이두 번째 원피스 모양을 보세요 v 넥 원피스라 상체가 날씬하게 보입니다 제확인 바랍니다 이세 번째도 요 코트 색상의 제천벨트로 포인트를 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자나 목도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모자와 목도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본인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마음껏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요. 이 모자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자가 어느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신다면 저희 영상 중에 모자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는 영상을 기본으로 참고하시고요. 모자 매장에 가셔서 다양한 모자를 착용하셔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도리나 스카프입니다 해외에 가면 어떤 나라에 부유한 여자분들은 유난히 목도리를 어깨에 이렇게 두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옷 색상에 맞춰서 걸치시거나 아니면 옷 색상에 포인트를 주셔서 입으셔도 개성 넘치고 지적이고 우아하게 보인다고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랜 기간 살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여왕 마시마처럼 옷을 멋지게 입고 모자를 쓰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시면 어떨까요? 패션 패나시였습니다